살기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됩니까? 뭐 다양하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확답을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실제 상황이 잠깐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분들도 평생에 집한 채, 두채 뭐 살까 말까 했었고 일반 부동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거래를 했는 부동산들도 있겠지만 은뭐 아파트 수채, 수십채, 그리고 뭐 상가 수채, 수십채를 팔아본 부동산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운영하면서도 대부분 다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찾아온다면 아파트가 좋다고 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부분 부동산에서 구입을 해서 부동산한테 사기를 당했다. 도와달라. 내가 분명히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냐 없냐를 물었는데 무조건 아파트가 오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파트를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분양사무실에 갔는데 분양사무실에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상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파트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라고 권유를 했다. 그래서 내가 구입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조차도 결국은 선택이 본인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기당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계약서상이 잘못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 상황에서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현재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아파트를 팔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월 30일 이후에 무조건 하고 아파트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금액을 낮추든지 약간의 손해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을 이용해서 1월 30일 이후부터 특례 보금자리로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도 일부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투기 세력이나 갭투자자들이 분명히 움직일 거란 말이죠. 이때 내 아파트를 소위 말해서 먹여야 된다. 투기와 투자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일부 부동산에서 자기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손님들한테 북기 얘기해서 먹인다고 얘기하죠. 물론 시세보다는 낮춰서 거래를 하지만 은그 시세의 낮춤이 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먹인다는 표현을 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 아파트를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1월 30일 이후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을 때 투기 세력이 움직이거나 갭투자가 움직이거나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이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일부 부동산이 조금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를 이용해서 내가 팔려고 하는 분들, 다들 평생 가지고 가겠다 하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1월 3 0일 이후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게끔 아파트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해 보면 평균적으로 집안채도 없으면서 개 투자를 했는 분들과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던 분들, 상가 분양권을 받았던 분들 대부분들이 정확한 정보도 없이 넘들이 하니까 돈을 벌겠다. 넘들이 해서 같이 따라했다. 한천만 되면 무조건 돈을 벌줄 알았다. 기타 등등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인들 대부분이 투기 세력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정발되었고 현재 아파트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 대부분은 실수요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요자분들도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확답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뉴스 나 유튜브 채널 그리고 투자카페나 망카페를 통해서 아파트를 구입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들이 또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5억에 대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기회에 분명히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 분양권을 팔아야 되는 분들은 이 시점을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게 돈을 버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플들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듣고 있지만 은 하락장을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론적인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돈을 잘 벌었던 사람도 망해본 적이 있을 것이고 상승장만 구경하다가 하락장을 전혀 구경해보지 못한 분들은 현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락장과 상승장을 다 같이 겪어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의 하락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기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IMF기관은 돈을 빌려도 주지만 돈을 회수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평균적인 어프를 보고 얘기하는 것과 틀리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한국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죠. 부동산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파트입니다. 일반인들이 단한 번도 하락장과 상승장을 느껴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상승장 만경험을 해보다가 현 입장에서 돈을 벌었는 분들 마찬가지로 턱량이 벌었겠지만 돈을 벌지 못했는 분들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분들은 상승장의 경험만 가지고 하락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돈들이 증발되었습니다. 투기 세력과 일반 갭 투자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니까 너도 나도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돈이 정발되었고 현 상황에서는 실입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갭 투자자와 투기 세력들은 한번 기회를 보고 움직일 것인데 그 시점이 1월 30일 이후에 국내 보험자리론이 나왔을 때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 기회에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제 영상에 보게 되면 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유료 회원방이 있고 그 밑에 네이부에서 카페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카페 개설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은 일반적으로 네이부 카페에서 만든 카페방인데요. 스킬TV 카페방입니다. 여기에 제가 부동산 직거래 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내가 팔아야 될 아파트들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나름대로 제 유튜브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을 구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올려놓으시면 은 부동산에서 연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방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 제가 하는 부동산에 링크를 해서 전체적으로 날려드리거나 아니면 유료사이트에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은집 주변이나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 최소 10곳에 이상의 매물들을 쭉 날리면 됩니다. 그렇게 날려서 여분 기회에 무조건 내가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는 팔아야 되죠. 그리고 그 현금을 지고 조금 더기다리 보게 되면은 제가 생각한 대로 금매물들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린 대로 바카스한 명을 들고 여기저기 부동산을 다니시거나 수승구에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다녀 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이브 부동산에 나오지 않는 매물도 엄청나게 나와있고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5천만원 7천만원 계속 하락하고 있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서상 박카스 한명 얼마 되지도 않지만 한 박스 사도를 가서 얘기를 하면 좀 진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또 약간의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부 대출을 받고 전세를 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 투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여유가 많은 분들은 분산 투자를 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위기는 끝났다. 차라리 손이 타지 않은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 분산 투자를 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트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일반 국민들 대부분이 투자자를 상승시켰고, 소위 말해서 아파트로 도박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상가나 상가주택 경우는 일부 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간 투자를 할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은 금액이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나 일반적인 아파트 그리고 상가주택 대부분은 현 상황에서 가격이 빠지면 빠질 수 있고 오를 기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아파트 가장 저렴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가장 최고의 선택이다. 그리고 정말 힘들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시기에 아파트 구입을 하면서 마찬가지 계약서 쓰면서 한번더 가격을 후려쳐야 되죠. 어차피 급해서 팔려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막상 계약서 쓰는 자리에서 금액을 한번더 깎아달라고 하면 대부분 깎아줍니다. 그 금액에 포기를 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까지도 이용을 해서 더욱 더 아파트. 구입을 할 때는 인정사정 없이 후려처면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얘기만 듣고 너무 비싼 아파트 구입을 했다. 부동산 얘기만 듣고 굳이 구입하지 않아야 될 아파트 투자를 했다. 그리고 분양사무실에 찾아가서 아파트 구입을 할때 대부분 거짓말로 포장해서 얘기를 해서 내가 아파트 구입을 하게 되었다. 상가 구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변호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런 수임비용은 200, 300또 한번 손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기본적으로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낼 수 있거나 사건 수임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법무법인에 통화를 해보시고 상담을 해보시고 상담료를 지급하면서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계속해서 연락이 와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고 올려드리는데 조금이나마 제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